모든 전물이 이제 비료기가 떨려면 병이 이제 오기는요. 예. 네. 복합 비료를 했을 경우에 그 물을 자주 주마 비료가 밑으로 많이 소모가 돼, 많이 유실이 되는데 되니까. 유실이 많은데, 네. 예, 선생님 이거 소고난 뒤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늘, 양파, 감자, 전작물에 칼슘과 질소와 가리와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양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녹던가요? 예, 녹는 거잘 녹아요. 어. 그 뭐, 찌꺼기도 크게 뭐, 풀로에 맥히는 현상도 없고. <목소리> 저는 경북 상주에 당근밭에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친환경 당근밭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당근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기비를 딱한 번만 넣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보면 윤기가 나잖아요. 지금, 아, 현재. 다 예, 예. 아. 눈기도 나고, 대도 빡빡하고, 네. 지금그는 상태고, 지금, 꼬마 병이 거의 없어요. 아, 병이 없다. 예, 예. 네. 모든 전물이 이제, 비록기가 떨려마 병이 이제 오기는, 예.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친환경 양파는 또 가격이 형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가격대가. 아, 그 소리야? 일반. 제 거보다 더 비쌉니다. <웃음> <웃음> 부럽습니다. 저는 친환경 하고 싶습니다. <웃음> 마늘, 양파, 감자, 사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거기 등록을 해서 그 납품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가격 단가들이 뭐한 30% 이상 더 비싸죠? 시중 가격보다 한 30% 정도는 우와. 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고에 따라 또 시세가 좀더 추라시기보다 훨씬 뭐더 많이 봤죠. 와. 3월 준승경에 수비를 한 400평에 10킬로짜리 한포 정도 살짝 잔끼우기 위해서 살짝 흔쳤는데 그래도 비로발이 꾸준히 이래 잘 나고 있더라고 지금 음. 이제. 복합비로를 했을 경우에 그 물을 자주 주면 비로가 밑으로 많이 소모가 돼, 많이 되는데 되니까. 유실이 많은데 s 음. 네. 생님 이거 쓰고 난 뒤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이제 비로발은 계속 그래 유지가 하더라고 SM팜이나 슈퍼치비를 모르는 농가들한테 한 말씀 주신다면? 아, 딱 써보면 답입니다. <웃음> <웃음> 답은, 농가는 한 40명 되는데, 거의 한, 한 30만 평 정도 돼요. 30만 평? 어떤 농사이시나요 지금? 간자하고, 양파하고, 당근하고, 마늘. 어. 그럼 거기 다 쓰신 거예요? 여기 이제, 예, 예, 100% 다, 90% 정도 썼어요. 한 2년 전인가? 예. 네. 그때 이제 사용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사용을 안했어요. 한 이제 문제 쓰는 거 보고 <웃음>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하도 이제 뭐 효과도 꽤 않고 비록받도 꾸준히 하고 이런 듯해 가지고 그 작년 이제 마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양파 넣고 이제 올게 또 이제 당근하고 간자하고 그래,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저하고 많이 되죠. 보통 우리, 이제, 일반, 뭐, 에비나 뭐, 연년제 이런 거, 보통 한 번, 뭐, 하면, 한 통에 보통 4L에 뭐, 한 5, 6만원 하기는, 예. 비싼 건 뭐, 10만원씩 뭐, 이래 하는데, 뭐, 그런 건 뭐, 사용할 일이 없, 없어졌죠, 지금. 아, 그런 거안 하고도 농사가 예. 되는군요? 예, 예. 어. 농력방 사장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영상 보면. <웃음> 슈퍼치비는 자주 사용하세요? 예, 예. 언제 쓰십니까? 비록 기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옆면 시비할 때, 간여 반제기로 할 때, 그때 이제 한1 0킬로1 0 k 짜한 포를 물에 타가지고, 거래가 투입하고. 잘 녹던가요? 예, 녹는 거잘 녹아요. 어. 그 뭐, 찌꺼기도 크게 뭐, 풀로에 맥히는 현상도 없고. 요즘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마늘, 양파, 감자, 전작물에 칼슘과 질소와 가리와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영양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들었는데. 예,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를 자주 합니다. 예. <웃음> 예. <웃음> 서로, 서로 농사 지으면서 예. 이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예. 어떨 것이다. 뭐 종자는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죠. 예. <웃음> <웃음> 지금 올게 당근 상태는 지금 착한 게 굉장히 좋은 편이라요. 네. 파종을 이제 3월 5일경에 파종을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4월 중순경에 이제 속군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현재로 뭐, 변, 변도 없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 뭡니까? 야무 공급을 잘 해주니까, 야, 야들이 잘 흡수를 잘 하니까, 음. 지금 상태가 좋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네. 일반 포카피로를 사용하다가 네. 이제 올게 SM을 사용했어요. 예예. 아, 예. 어. 그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당근을 실을 세우기 위해서는 파존도하고한 15일 정도 간격에 물을 한 6회에서 7회 정도 물을 간주로 계속 물을 주기는요. 네, 네. 수분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네. 그런 과정에 이제 비료기가 보통 일반 비료를 했을 경우에는 많이 유실이 많이 되는 편인데 지금 SM 이거 판을 쓰고 난 뒤에 부터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비료발도잘 나오고 지금 6월 한 준순이나 말 되면 이제 수확을 하는데 거의 한 100일 100일 보고 이제, 이제 수확을 하기는 근데 그때까지 지금 뭐 추비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지금, 현재, 현재, 세력 봐서는. 당근은 아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당근은 지금 8년 되었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예, 예. 복합 복합기를 했을 때는, 추비라 이런, 이런 걸몇번 걸번 하셨어요? 추비를 이제, 보통 이제 시속검하고, 네. 추비를 한두번 정도? 보통 두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못한 겁니까? 예. <웃음> 지금, 뭐, 원카 세력이 좋으니까, 네. <웃음> 아예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웃음> 네. 7월 한2 0일근데만또 가을, 여름 당근이 더 가는데, 그때도 뭐, 사용을 하죠. 아. 그 계속 뭐,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거. 당근이 화사가소요 80일 정도 됐어요, 생류 상태가 지금. 아.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웃음> 이대로 살이 찌면 쪽 뻗은 예. 당근이, 모양이 예쁜 당근 예. 나오겠네요. 중동농협에서 이제, 중동 농협에서 이제 우리 장목반들이 이제 사용할 거니까 농협에 물건을 좀 받아달라고 이제 농협에 가서 부탁을 했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자체 계약을 해서 개통을 해서 이제 중동 면민들은 사장님이 갖다 놓으신 네. 그 필요해서 이제 장목반에서 하니까 다른 농가 분들이. <웃음> 지금 <웃음> 다른 농가분들이 비료를 많이 가지고 가셔서 쓰시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웃음> 쓰십니까? 작년에는 한 8발 했던 어. 미리 이제 작년에 이제 또 비료가 좀 오른 듯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받으셨죠, 그때 물, 물량을 좀뭐 봄에도 어차피 써야 되니까 네. 조금 더 받았죠. 잘하셨네요. <웃음> 예, 예. <웃음> 야, 기분 좋으시겠어요? 당근이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으니까. 예,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현재로서 작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뭐 기분도 뭐어해뭐돈 버는 한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돈 버는 한해. 이것도 친환경이죠. 예예. 예. 아, 그니다 친환경 농사인데 농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다른 거 쓰신 게 아니고 예.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비료. 예. 우리 슈퍼농부가 개발한 SM팜을 사용하셔가지고 예. 지금 추비도 안 쓰시고 여기까지 지금 당근을 키셨다는데 야,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웃음> 어. 거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파종하기 전에 태비는 어. 이제 뜯어놓는 상태고 음. 이제 그기로뭐 별도로 뭐 준비고 그런 거는 뭐 음. 했는 거는 없습니다. 저. 이렇게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 팀이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